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같이 블랙저널 7월 세팅을 해볼거예요 7월 한달치 블랙저널 세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월 컨셉은 좀 귀여운 느낌으로 하고싶어서 좀 귀엽고 키치한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번달 컨셉은 귀엽고 약간 상큼한? 약간 여름 느낌으로 하려고 좀 알록달록 색깔을 써봤어요 이렇게 써봤는데 자 우선 이렇게 귀엽게 달력 파트를 하였고 하, 커버 페이지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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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느낌을 추가하려고 입체 하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핑크색 형광펜을 쓰고 있는데 형광기가 많이 없고 파스텔톤 색감의 형광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채색할 때도 사용하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좀찐 핑크색으로 입체감을 살려줄 그림자를 채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찐 핑크색은 붓펜인데 채색하기에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는 글씨 쓸 때도 예쁘게 잘 써져서 애용하는 편이에요. 파스텔톤의 연핑크랑 찐핑크 색상이랑 잘 어우러져서 귀여운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약간 귀여운 느낌의 컨셉으로 이번 달 커버 페이지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엔 그 다음은 무드 트래커입니다. 무드 트래커는 이번에는 약간 퍼즐 같은 느낌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무드 트래커도 했고 이제는 해빗 해빗 트래커, 해빗 트래커를 넘어갈 텐데 그러게 이전 느낌은 Thank you. 자, 이렇게 헤비 트래커까지 완료를 하였고 그다음에는 플레이리스트! 이번 달에는 플레이리스트를 꼭 놓고 싶은 넷플스스가 붉은 걸로 하는 게 느낌적인 느느이 있으니까? Music 넷플릭스 파트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곳은, 이번 한 달에 뭐, 이벤트나 저 개인적인 목표 같은 거 적는 난인데, 넣을까봐 약간 퍼즈.. 약간 이번달에 통일성을 위해서 이제,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색 많이 안 쓰고 여기는 좀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도전. 간단하게 명언 페이지까지 다 써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7월 블랙저널 셋업을 했는데 자 이쪽에는 달력 첫 페이지 했고 그리고 표지. 7월 표지는 좀 귀여운 느낌으로 이번에는 해봤어요. 귀여운 느낌이고 무드 트래커는 약간 퍼즐 형식으로 진행을 해봤고 그리고 헤비 트래커는 약간 벌집 모양 육각형 모양으로 해봤습니다. 그 플레이리스트랑 넷플릭스 리스트를 했고 이번 달 중요한 제 개인적인 뭐 목표나 투두 체크리스트 적는 란이랑 그 간단하게 명언 페이지까지 해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것또 것도... 올게요. 안녕. 빠이.